실험을 위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 단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실험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실험 결과 값을 수치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치로 얻어진 실험 결과를 계산을 합니다 수치를 얻을 때도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또한 계산을 할 때도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효 숫자 개념을 꼭 가지고 실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또한 실험에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농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실제 농도 계산을 어떻게 할 그리고 혼합물을 만들어야 될 경우, 실험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항상 실험에는 실험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국제 단위를 보겠습니다. 국제 단위를 SI 단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SI 단위라고 하는 것이, International Standard of Unit의 약자로, 자, 그리스로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SI, 왜 SI가 되었느냐? International Standard of Unit. Standard of Uni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SI 단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기본 단위가 있고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 단위는 몇 가지 기본 단위가 있냐 하면은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본 단위가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과 빛의 세기 자 이게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기본 단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도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단위가, 초는, 시간은 이렇게, 세컨드, small s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1초라는 시간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자, 이 설정이 최근에 이제 변경이 되었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던 단위와는, 어,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의 기본 단위를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제 기본 단위 2018년 11월 16일에 의결하고 2019년 5월 20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위들입니다. 그러면, 자, 시간 단위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정의했냐. 자, 세슘 133원자가 이렇게 진동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진동을 일으킬 때, 그 바닥 상태에서 그 전이 주파수를 헤르츠 단위로 나타냈어. 여기에 자, 이 수치를 곱했어. 자. 그래서 1초를 정의를 했다. 어렵죠. 그러니까 자, 세슘 133 원자의 원자를 이용을 해서 그 주파수로부터 시간을 수가 시간을 설정을 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길이 단위는 옛날에는 이렇게 길이 1, 메타, 메타, 단위 어떤 표준자가 있었어요. 근데그 자가 시간이 지나마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정한 것이 이겁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있을 겁니다 이진공 s 의 빛의 속력 C를 메타포 세컨드 단위로 나타낼 때 나오는 그 수치를 하나의 길이 단위 기본 단위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호로 한번 보세요 기호를 잘 보세요 시간은 small s second 그 다음 길이는 small m m 입니다 메타 미터의 small m 입니다 그 다음 질량은 kg 입니다 kg도 small k 무게 g도 small g 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호를 잘 보시고 뭐 라지 케이스고 이렇게 라 메타를 라지 M 이렇게 쓰지 마세요. 왜 그걸 쓰면은 안 되는지 아래쪽에 또 기본 단위가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질량 킬로그램입니다. 자 킬로그램. 그다음에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는 암페어에서 라지 A로 표현을 합니다. 라지 A. 그 다음, 역학 온도라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켈빈 온도라고 그래요. 기호는 라지 K를 씁니다. 위쪽에 k 로메타 뭐, 키로그램, 라지 K를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켈빈 온도. 온도의 국제적인 기본 단위가 켈빈 온도로 라지 K로 기호를 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잘 주의해서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켈빈 온도가 뭐냐, 여기에 나오는 거다 정의했는 게 보시면, 은 전부 상수입니다. 변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일정한 값이 얻어지는 상수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꽤 복잡하고, 볼츠만 상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 상수 단위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자, 일단은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 온도. 우리 말로는 절대 온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small k 아니 large k를 쓴다. 그다음. 그다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물질량입니다. 물질량을 세계적으로 기본 단위가 물질량입니다. 기호는 mol, 몰이라고 읽습니다. 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mol은 정확하게는 mol e까지 붙여야 몰인데 기호로는 e를 빼고 mo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몰, 몰이 무엇이냐? 자, 이 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물질을 다뤄야 되는 저희들 전공에서 몰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몰은 물질량의 국제 기본 단위이다. 일 몰은 정화하게 6.022 뭐 뒤쪽에 14076 곱하기 10의 23승계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자 간단하게 6.022까지만 기억을 좀 합시다.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물질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는 6.022 곱하기 10에 23성계라는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수라고 릅니다 아보가드로상수라고 합니다. 자, 아보가드로수만큼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물질양이다. 자, 여기에 구성요소라는 것은 원자일 수도 있고요. 분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말해서, 물질 1몰이라는 것은 원자 6.022 곱하기 10에 23성계 한 묶음의 물질 양, 혹은 분자 6.022 곱하기 10에 23성계 한 묶음의 물질 양, 이온 한 묶음의 물질 양,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연필 한 자루 두 자루가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고 연필 몇 자루를 한 묶음으로 해서 연필 열두 자루를 한 통에 넣어 가지고. 한 타스, 한 타스 이런 용어를 쓰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은 마늘을 한 뿌리, 두 뿌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마늘 백, 백 뿌리 한 묶음을 묶어서 뭐한 접이라 이런 용어를 쓰지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루는 물질의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나 전자나 할것 없이 이런 입자들은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의 양을 구할 수가 구하는 것은 정말로 표현을 할수 없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한 묶음 한 묶음을 묶어서 그것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묶음으로 물질 일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예, 이어서 이제 광도라는 국제기본단위는 칸델라 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기호로는 small cd 칸델라 c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정의도 모든 것다 상수값으로 정의를 해뒀습니다 자 정의는 정확히 이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 기본 단위, 단위는 정확히 쓰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다음. 유도 단위입니다. 자,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유도 단위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한번 봅시다. 자, 진동수라는 물리량이 나타날 거예요.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1초 동안에 단위는 보세요. 1초 동안에 몇 번을 진동을 하느냐. 한번 진동하면 1헤르츠다. 100번 진동하면은 100헤르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수 그다. 속력 속도 단위다. 자, 이거는 단위 초당, 단위 시간당 얼마의 거리를 움직였느냐. 그래서, 길이 나누기 시간입니다. 메타 퍼 세컨드. 그 다음, 각속도는 라디안 퍼 세컨드. 힘의 단위는 한번 보시고요. 힘은, 자,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뉴턴. 1뉴턴은 1kg을 1m4 세컨드 제곱 가속도 1m4 초의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질량 1kg짜리에 다시 말해서 어, 뉴턴은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 그러니까 뉴턴은 힘은 힘은 질량의 가속도가 곱해진 값이다. 자, 이와 같이 유도 단위가 나옵니다. 그다음 파스칼이라는 압력 단위를 압력 단위나 압력 단위 면적 단 얼마의 힘이 작용하느냐 1m의 1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 1파스칼 압력단입니다 그다음 1에너지 열량에 대한 것도 꼭 보세요. 자, 이거는 뉴턴m입니다. 1뉴턴의 힘으로 1m 거리를 움직였을 때 이걸 일을 한 1단위 줄이라고 부릅니다. 줄. 그다음 일율 혹은 전력 단위는 와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으며, 줄포 세컨드,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의 일을 한지를 우리가 일율 혹은 전력 단위로 와트를 씁니다. 그 다음, 전이차 기전력은 볼트고, 전화량은 쿨롬이고, 전기저항은 옴이고, 자, 이런 식으로 유도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유도단위. 그 다음, 보충단위로는 평면각의 라디안, 입체각의 스테라디안. 자, 이런 단위. 다시 말해서, 자, 국제적 기본단위가 있고, 유도단위가 있고, 보충단위가 있다. 그 다음, 접두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십시오. 접두어, 이걸 잘못 쓰면은,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선. 자, 이쪽이 10의 배수고요. 이거는 10의 배수의 역수입니다.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는지도 기억을 좀 하세요. 자, 10의 일성. 그러니까 10배를 데카 그럽니다. 데카. 데카메론 들어보셨죠? 데카, 데카 그 다음에 10의 2승 100입니다. 100을 헥토 헥토파스칼 헥토 압력단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의 3승 1000입니다. 키로, 키로그램, 키로메타 스몰케입니다. 자 데카, 헥사, 키로 전부 스몰입니다. 그 다음 100만분율 메가 이거는 라지 m을 씁니다 기가 10억 배 기가 라지 g 10의 1 2승 테라 자 메가 기가 테라 이거는 컴퓨터 용어에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용어로 많이 쓰고 있죠 자 기호 메가 기가 테라는 라지 로 쓰고 데카 헥사 키로 는 스몰 스몰 입니다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 자 100분의 1뭐 100분의 1을 대시그 합니다 여러분 대시리터, 대시 리터 대시 대시 리터 뭐 용어를 많이 쓸거예요 자. 여기는 전부 다 기호는 스몰입니다 l a 없습니다. cm, cm, 100분의 1, cm, 1000분의 1, mm, mm, 100만분의 1, 마이크로메타, 마이크로메타, 10억분의 1, 나노메타, 1 0의 10억 10억에 1000배니까, 얼마입니까? 자,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분의 1입니다. 피코, 그럽니다. 피코. 여기에 뭐, 그램을 붙여도 되고, 그램 붙여보세요. 자, 미리그램, 마이크로,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뭐 피코그램,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접두어도 잘 써주세요. 자, 아래쪽에서 단위 오류 예를 한번 볼게요. 단위 오류 예, 예미, 예입니다. 자, 여기 오시면 100m, 뭐, kg, 60second, 2 0도씨 그런데 이거 이태릭체로 씁습니다 이태릭체로 쓰는 단위는 없습니다. 정자로 쓰세요. 직립체로 쓰세요. 그 다음, 자, 숫자와 단위는 띄워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띄워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 붙여서는 경우가 있어요. 몇 도, 몇 분, 몇초 단위는 띄우지 않고 붙여씁니다 자, 붙여서야 돼요. 그래서, 도, 분, 초, 이렇게 했을 때, 분, 몇 도, 몇 도, 응? 자, 잘못된 사례, 100m, 붙였죠, 메타를. 잘못,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단위 붙였잖아요. 다 아, 붙였는데, 끝에는 90도, 그리고 도를 띄웠어요. 띄우면 잘못됐고 붙여라 도는 붙여라 이 말입니다 도는 붙여라 그 다음에 분초단위 분초단위인데 분초단위를 이렇게 위첨자로 위첨자로 이렇게 따옴표 이 표시를 쓸 때는 띄우지 않는다 얘기고요 초세컨드를 썼을 때는 띄워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또잘안 지켜지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다음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세요 자, 100m에 라지엠 썼죠 킬로그램 세컨드 전부 대문자 썼어요 대문자 아닙니다 전부 소문자입니다 특히 신문지상에도 너무 엉터리로 잘못 쓰고 있는 경우 많고요. 보시면은 표지판 만들어졌던 거, 이렇게. 라지엠 쓰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단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이어서 유효 숫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